그렇게 되면 내가 얘밖에 못하잖아 베리어 세트 보여주.. 보여주긴 뭘 보여줘 안녕하세요 오늘의 볼 챔피언은 세트 상대는 다리우스입니다 진정한 땀 냄새들의 싸움에게 기선제압 들어가니다내 매우 편안한 자세를 참여하고 있다 어우 나쁘지 않아 오스트 터진 거 치고 나쁘지 않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와우 앙베리어 아, 까비 왼손은 거들뿐아니 무슨 가진는로맞는소리를는 소리야. 렌즈는 렌즈는 렌즈는 렌는다는다 내가 누군지 알고 는는거즈는 렌즈는 렌즈는 렌즈는 렌즈는 현피뜨 아, 갑자기 혐피로왜 떠? 아. 캐리 오지구유냐고아 응, 저의 K데이는 300 갱승까지 안 터라 다리우스가 저한테 덤빌리가 없죠 우와. 덤빌리가 없다매뭐 굳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보여드리는 거겠지 아니 W를 어디다 갖다 버린거야? 오 너무 잔이네 검열. 그 순간 아 롱소드 하나라도 더 사왔더라면 내가 미니언을 좀더 놓치지 않았더라면. 좀더 빨리 잡았을 텐데. 그 스네챠 어그로 죽었다. 상대 탑 다리우스가 저의 땀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바텀과 스왑을 선택했습니다 컵젠 이즈에게 음, 바로 순델타. 음. 아니 궁 사거리 궁. 예라이 전멸이 남아 가다. 와, 이제 유로 됐네. 그러면 다음 오브 보통 에 너무 걸리 지 나름 라인전을 잘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게임은 상대에게 다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제국골 250원이신데? 세트님! 제발 한타에 합류해주세요. 뻑큐! 저 일부러 일부러 잘하는거지? 아... 뻑큐 오타... 그냥 미스포춘 어. 집을 찾아가서 뻑큐로 그냥 콧구멍...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놉니다 그걸 잡을지 포기할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죠 개멋있어 와 맛있다 이거 할만한데 근데? 일을 왜 했어? 기억 못지면서기 너희가 그렇게 잘났어? 현명이다 어? 나이스. 세이 게임을 게이 게임을 안이게임게임이게임이 게임을 이 죽지말마 지야장로 어떻게 하냐 고어 <웃음> 뭐야 안쳤네? 아 반대로 도망갔구나 세상님 <놀람> <재생이> 뭐야 그럼 <놀람> 다시 내가 다 죽여볼까 했는 저거 될거같 a 데 b m baba, baba, baba, baba, baba, b a